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바닷가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잘 보이시나? 자 지금 이 수익이 어제 난 수익인데요 164불이라고 밑에 써있어요 이게 3,000불 달러 디파짓을 해가지고 어, 어제 어 처음으로 거래를 한 건데 164불 약 5% 정도죠 그래서 지금 내년 초에 마스터 클래스 버전 2로 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어좀 선보이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3,000불 달러 카운트를 열심히 키우고 어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 데이 1이고 어, 오늘이 이제 데이 2인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거래는 어, 약간의 드로우다운이 지금 현재 있어요. 마이너스 뭐 22불 정도. 어, 지금 파운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파운드 키위, 보이나? 파운드 키위에서 지금 현재 약 10불 정도 어 챙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호주달러가 지금 금리 뉴스가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25불 정도인데, 어, 피보나치와 다른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어,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어, 제가 분석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 제 분석을 믿고 계속해서 지금 홀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일주일에 5% 정도의 어 일주일에 5%에서 10% 정도를 목표를 해서 어 이제 내년 한 봄쯤에 어, 새로운 것을 좀 선보이려고 하는데요. 어,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 클래스 버전 2라고 또 이제 제가 봄에 이제 선보일 것은 어, 제가 지금 80시간 이상의 강의가 지금 웹사이트 웹사이트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그게 이제 2018년도쯤에 다 녹화되었어요. 이제 그 사이에 제가 배운 것들 어, 새로 좀 배우고 좀 느낀 것들 강의에 대한 피드백들도 많았고 해가지고 어, 2020년 새로운 강의들을 어, 완전 싹, 싹 물갈이를 해가지고 제가 새롭게 업로드 를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어, 미국 달러로 799불인데 어, 12월달, 12월달 첫째 주요번주부터 1월 2일까지는 제가 150불 12월달 연말 세일을 해가지고 650불에 지금 할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내년 봄에 마스 클레스 버전 2가 나올 때는 어, 한번 이제 결제가 아닌 어, 이제 정액제로 이제 달달이 결제를 하는 식 가격을 조금 낮춰서 어, 달달이 결제를 하는 식으로 이제 저희가 진행할 건데 어, 그거를 이제 12개월, 뭐 24개월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 조금 더 비싸요. 대신 이제 어, 제가 제공해드리는 것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 가입을 만약에 지금 하신다, 11월 2일 전에 혹은 마스클래스 버전 2가 나오기 전에 가입을 하신다 하시면은 어, 제가 약속해드리는 것은 이제. 이미 원타임 이제 그 한번 결제 평생 회원권으로 지금 어, 음, 가르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약속은 평생 지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어, 바스트 클래스 버전 2가 나오기 전에 회원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정액제가 아닌 어, 들어오실 때 결제 하신 게 끝입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약속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2주동안 감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있었는데 어, 이제 거의 다 나와가지고 저희 멤버 분들과 매주 그 강의를 했었는데 2주 동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젠 다시 어, 시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시작이 상당히 좋았던 게 저희 멤버분 이제 민선 님이 오늘 어, 이제 이로 캐네덴 달러 0 1화스로1 0 0불 정도 수익을 내셨고요. 축하드려요. 그리고 채팅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잼님도 10월, 11월 상당히 수익률이 좋으셨고요. 그리고 어제 세비 거래했던 달러 셰프 거래가 아주 엔트리에서 쫙쫙 빠진 걸또볼 수가 있어요 아주 좋았고요 그리고 또 율기님이 이제 얼마야 상단에 보시면은 이 상단 쪽에 보시면은 3 6 0 0불인가 3,686불 수익 아주 대단해요 수고 많으셨어요. 그리고 저희 멤버 분 중에 어, JK님이 계시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계좌가 3만불 계좌에요. 그렇죠? 이거를 한 3개월 전인가요? 어, 아니면 5개월 전인가? 5천불로 5천 달러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3만불이 넘은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주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를 할 때는 항상 이제 기술적 분석을 어, 토대로 거래를 하고 이제 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나 어, 브렉시트 뭐 이렇게 큰 뉴스를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비농 미국의 비농. 어, 매달 첫 번째 주 금요일에 나오는 비농 같 뭐 그런 것들은 빼고 어 솔직히 보통 다 기술적 분석을 다 따르기 때문에 뉴스는 크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시고 그냥 본인 분석에 맞춰가지고 항상 거래를 어 본인 분석을 믿고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목소리> 안 차가울 줄 알았는데 어, 생각보다 진짜 차갑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닷물이 특히 서부, 그렇죠 캘리포니아 서부니까 이 바닷물 같은 경우가 이 알라스카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차가운 물인데 그래서 차갑거든요 근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미를 거쳐가지고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따뜻한 물이고 그래서 별로 차갑지가 않아요 동부 같은 경우에 수영 하면은 그래서 마이애미나 이런 곳으로 어, 겨울이나 이럴때도 상당히 많이 놀러가는 이유 중하나예요 아무래도 이제 호주 같은 호주도 어, 밑에 있다 보니까 물이 좀 따뜻할 줄 알았는데 어, 물이 상당히 차갑네요 보니까 어, 이제는 친구 크리스를 어, 좀 만나고 가서 한 잔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점심을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저녁에 축구를 하러 갈 생각입니다 아, oh, somebody called me You okay? Yeah, how are you? y o u r good I think this is why yeah. yeah, this is what I'm getting Hi, can I get this chicken wrap? And uh... Yeah, please. Can I also get a uh, jump start? Yes, please. Beautiful day, Chris. It's a beautiful day. Where are we All going? Day. Where are we off to? We're going for a dip in the sea. And then where are we headed next? Sorte. Okay. I s you.